갑자 일주남명과 병인 일주 여명 갑자 일주남명이 어머니 자리에서 생하는 구조이니 나쁘지 않으며 병인 일주 여명은 케어를 받는 조합이 되며 든든한 아군을 만난 형태라 매우 좋은 궁합이 될수 있으나 여명이 집안 살림보다는 바깥으로 향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집안에 재물이 쌓이지 않고 흩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물이 쌓인다 해도 콩파가 생기며 시끌시끌한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 남명이 장남이면 장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일주 남명이 병인일주 여명을 만나게 되면 꽃이 떨어진 형국이 되며 활동정지 상황이 되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며 방황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인일주 여명은 부친과는 단절되는 형국이며 친정아버지와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친정어머니는 매우 부지런하며 집안에 대들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선망의 경향이 있으나 인종법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주와 형제들의 사주를 종합해서 봐야 합니다. 병인일주 여명은 이욕심이 많으며 장난과 인연이 되면 되게 좋지 않습 경향이 많으니 주의해야 되며 애인이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로운 경향이 있으며 이성편력이 많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좋습니다. 병인일주 여명은 자식의 복이 있으며 자식이 학당귀인이되니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말을 잘 들으니 키우는 재미가 쏠쏠할 수 있습니다. 갑자일주 남명과 병인일주 여명은 상생하는 궁합이며 좋은 궁합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으니 결혼까지 이르기에는 부적절한 공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